식사 시간에 ISTJ가 먼저 밥 먹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밥 먹자는 제안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밥 먹자. 식사 시간을 앞두고 아무렇지 않게 밥 먹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뜻입니다. 최소한 여기선 상대를 불편,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밥 먹자. 만약 안 친한데 갑자기 밥 먹자고 한 것은? ISTJ가 기회를 엿보다 세게 지른 것입니다. 만약 여기서 거절해버리면? 쿨이 죽은 ISTJ는 그날 동굴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. 밥 먹자 이성 친구인데 미리 식사 약속을 정하는 것은? 그만큼 상대에게 공들인다는 뜻입니다. 약속 당일날 상대에게 매력을 어필할 준비를 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. 한모짜 만약 이성 친구인데 주 3회 이상 같이 밥 먹는다면 그건 남사친, 여사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. 하지만 남사친, 여사친이라고 해서 호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애초에 호감 없는 사람과 경상을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Onul Doshi Chung hajushi yasugamsu h a b n a d a d u t d a n j a y i u n g san yul t o n h a istjywa yu i honin shingo hashi g i l b i one h a n a d a istjworldmembership agaib hashi mayan s <laughs> e c r e a yiung san bonin jung fan yiung san vlong asmar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 il s u i d subnada uchuk san dan kardul l c l i p hagib hajusen yor